네 에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빈의 가족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에. 어 이박사님께서 우리 닭싸움 한번 했잖아요 제기차기를 열다섯 개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이겼는데 기분이 어때? 아이, 너가 한, 딱, 딱한 15... 아 아이, 내가 아빠는 운동신경 워낙 많이 제기도 딱딱하면 열다섯 개 차잖아요 그래서 그게 진짠지 아니면 그냥 큰소리치기 위해서 한 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어, 제기차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켜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담임의 가족 이박사입니다 제가 이 간만에 제기차기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어, 그 작년에 내가 제기차기를 50, 50개씩 했었는데. <웃음> 무슨 50개씩 해? 응? 말도 안돼1 5개는 <웃음> 내가 기본으로 딱찰수 있으니까 제기차기를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딱 제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야두 개씩. 두 개씩. <웃음> 사일은 제기는 제기는 요 옆전으로 딱잘 만들어서 무게 있게 차야 이게 제대로 차는데 요거는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잘안 되지만은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끊어졸라 매워 열다섯 개 못하면 망신이거든 <웃음> 자오 네. 오섯 여섯, 여섯 일곱 여섯. 여덟 <목도> 어! 아니라서. 1차, 1차 실패. 실패. 자, 2차. 어. 하나, 둘, 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 안정적이야. 여섯, 여섯, 못했어. 못했어. 자, 하나, 둘, 오.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뭐 거야? 몇 아빠. 몇 아니, 아빠 포기할 거야? 아니, 안 돼, 안 돼. 해야 돼. 아, 이, 인생은 타. 이겨야 되거든. 아이, 15개 한다며? 힘이 자꾸 빠지는데. 밥을 그렇게 많이 먹고. 어? 아, 진짜. 하나, 둘. 네, 다섯, 여섯. 네 <웃음> 아, 지금 다섯. 아, 아 열, 열다때여덟개 시작네. 언제 열여덟 개를 탔어? 한 번도 못 봤는데. 다시,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일번 여덟 아홉 열 열한 <웃음> 열둘 열세 <오>. 열 <웃음> 안돼 네. 아! 아! 아!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웃음> 야 아야, 결국 50개 찼다니까. 무슨 50개 찾다니까 아... <웃음> 결국 이박사 성공 아, 2 1한개 성공해 아, 세 번만에 성공 아빠 세 번이라니 네 <웃음> 번만 아니야 네 번만 네 번만 네 번만 아니야 해. 엄마 네번더 됐어 그래 다섯 번만 해야? 못할 줄 알았는데 진짜로 하네 아 당연하지 2 1한개 찾다 2 1한개 20년 동 하네 야 50년을 찾는 자기 자기 2 1한개야 인정 그래. 인정 여러분 인정합니까? 네. 다음에 또 봐요! 응. 안녕! 해봐! 자! 응. 하나, 둘, 셋 아유! <웃음> 세 개밖에 못 차! 바꿔! 바꿔. 응. 그렇지! 자! 하나, 다시! 어? 다섯 개는 차야 돼, 데 그치? 응. 하나! 아이 어? <웃음> <웃음> <웃음> 야, 나 같이, 되는... 같이 해보자. 같이 해보자. 같이. 자, 아... 시작. 하나. 오, <웃음> <웃음> <와>, 아빠가 잘하네. <웃음> <웃음> 이게, 이게 좀, 이게 좀 잘한데. 그래, 난 이게 더안 되는데.